이게 예. 네. 시대로 분리가 됐으면은 x랑 y랑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, 네, 이게 x만 있거나 y만 있거나 해야 되는데, 네, 줄다 가 있으니까,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된게 맞아요. 그렇군요. 근데 능력자. 네, 네, 상동 염색체는 1분열에서 분리가 되잖아요. 네. 근 네, 여기서는 이 X만 있고 Y만 있으니까 상전 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어요. 음. 그래서? 아니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 영수 소 구독자 여러분.